안녕하세요 꼬마별놀이터의 티아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오이소박이를 도전합니다 오이를 잘 씻은 뒤 4등분을 하고요 그걸 또 4등분 합니다 굵은 소금 한 주먹 넣고 버무려주세요 10분간 절입니다 양파 반개 채썰고요 대파 15cm 정도 쫑쫑 썰어주세요 오이 절인 거에 부추랑 양파 넣고 살짝 버무려주세요 그리고 대파 다진 마늘, 고춧가루, 설탕, 멸치액젓, 다진 생강을 넣고 버무려주세요 맛있고 먹기 편한 오이김치가 완성되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